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플릭스예요 음, 오늘은 이런 구름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구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따라 해보니까 아유 뭐좀 어렵더라고요 야 저렇게 그쉐이드 에디터의 노드를 수십 가지씩 써서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CPU에 부하도 많이 갈것 같고 아 물론 뭐 쉐이든 노드 에디터니까 크게 뭐 이렇게 상관은 없겠지만요. 어쨌건 저는 이제 오늘을 이렇게 생긴 구름을 만들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된다면 뒷 부분에요 애니메이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긴 있는데 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웃음> 어쨌건 자 이런 구름 만드는 거 이런 뭐그 이런 아, 랜스케이프는 그냥 빼고 뭐 구름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네. 그래서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열고요. 일단 구름 이제 구름 모델링은 일단 오브젝트가 아무래도 사이클 엔진에서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사이클 엔진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배경이 좀 환해야지 잘 보이니까요 음. 이렇게 파란 하늘 일단 먼지는 없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조금 높이 띄워 놓겠습니다 태양 어딨죠 지금 저기 있군요 음. 자, 구름을 만들게요 아, 구름을 만드는데 제가 그예제는 글씨를 했죠 그, 그럼 저도 글씨를 할게요 텍스처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은 크레이지 크레이지 펠릭스라고 칠게요 그 그래, 다음에 얘를 좀 두께를 주고요 지오메트리 어디갔죠 지오메트리에서 조금 두께를 주고요 그 다음에 뎁스가좀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얘가 텍스트로 텍스트는 그 뭐죠 어, 메쉬가 아니라서 얘를 메쉬로 바꿔줄게요 컨버트 메쉬로 바꿔주고요 알. R... x축으로 돌려줄게요. 90도. 네. G. 하늘에 좀 띄우고요. 이게 무 무거워 보여도 잘 뜹니다. <웃음> 자, 좀얘 네. 오리지널 중앙으로 옮겨주고. 네. 자, 얘를 이제 구름처럼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일단 음, 그 볼륨 볼륨의 p 프티를 하나 키우고요. 그 볼륨을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볼륨을 가지고 모디파이에서 메쉬를 음, 일단 활성화 시켜주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 볼륨 p 프티 볼륨의 그 해당 오브젝트를 이 글씨로 선정을 해줄 거예요. 텍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텍스트로 선정을 해주고, 이 텍스트를 안 보이게 하면 여기 구름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구름이 안 보이는데, 이게 제, 제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메테리얼 뷰 모드로 갔다가 돌아오면 보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쉐이드 에디터에서 그 메테리얼을 일단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구름이요 일단 뭐 구름처럼 됐어요 벌써 좀 뿌옇긴 하지만요 좀 뭔가 선명해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러면 글씨를 조금 글씨를 조금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구름 해상도가 이렇게 계단이 져보이고 이렇게썩 좋지가 않아요 구름 해상도가 그럴 때는 요 복셀 수를 수를 늘리면은 좀 정밀해져요 한250 정도 줘볼게요 네 이런 구름이 됐네요 음 여기까지는 됐는데 뭔가 구름이 구름 같지 않아요 뭔가 뭔가, 뭔가 딱 무슨 스펀지를 스티로폼을 딱 잘라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 변형을 줘야 돼요 그럴 때는 모디파이어에서 디스플레이스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노이즈를 좀 추가할 거예요 어떤 노이즈냐면은 클라우드 노이즈를 추가를 해요 그럼 벌써 많이 구름 같아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웃음> 오늘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다듬기 시작해야 돼요 좀더 그럴듯하게 음, 다듬는 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제 다듬는 게그한끗 차이죠 여러분들은 하얗게 보이게 하고요 음, 노이즈를 그렇게 크게 한다던가 덴스티를 높여서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이제 더 진짜 구름 같죠? 덴스티를 좀 높이고 네 이렇게 하고 조금 음, 뭐라 그러죠? 아 이게 어, 샘플링이 너무 많아요. 한64 정도만 디노이즈 주고 64 네. 어떤가요? 너무 심한가요? 음, 그러네요. 댄스 딜는3 정도만 이 정도면, 2.5.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검게, 물론 태양이 반대쪽에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딨죠? 태양이? 어, 태양이 반대쪽에 있어서 이쪽은 하얗게 보이지만, 이쪽은 좀 어둡게 보여요. 근데 이게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벌써 이제 그 간섭을 받는 거죠. 그 빛에 간섭을 받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인위적으로 이 애니스트로피를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환하게 잘 보이는 쪽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름. 구름으로 글씨를 쓰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요 구름이 너무 정형화 돼서 약간 그 뭐라 그랬죠 음그 거칠은 감을 요 텍스처 디스플레이스만 가지고 조절하지 말고 조금 더그 업그레이드 된 그런 그런 형태를 만들려면은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또 추가를 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옵션이죠 노이즈 텍스처에 컴퓨터에 컬러 램프를 하나 해서 이제 이거의 밀도를 좀 얼룩덜룩하게 조절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지금 밀도가 1일, 1일 때 이렇고 0일 때안 보이잖아요. 이 밀도가 어, 높고 낮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텍스처 앞에다가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t 누르면 t 런게 생기는데 여러분들 컨트롤 t t r l T is the c o o r t 를 누르면 앞쪽에 이제 코디네이트 노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그 애드온 중에서 랭글러라는 게 없어서 그럴 거예요. 여기 이렇게 a t o r Ctrl T is the coordinator. c t r 요런게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 그걸 에 o n 시키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맵핑 쉐이더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터 쉐이더를 두 개를 그냥 불러다가 이렇게 놓시면 으 돼요. 이거 뭐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게는 Shift A 인풋에 텍스처 코디네이터하고 Shift A 맵핑 네, 이렇게. 두개 갖다 놓고 오브젝트를 벡터로 벡터가 벡터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0.5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하고 요 값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하얀 게 1이고 검은 게 0이에요. 그러니까 요 덴스티가 어느 부분은 1이 되고 어느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자, 댄서 티에다 연결해 줄게요. 어떤가요? 네, 이렇게 보여요. 네, 이걸 잘 조절을 해갖고 그럴듯한 그럴듯한 어, 구름이 되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밀도가 0에서부터 1까지 밖에 변할 하 수가 없으니까 밀도를 좀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에서 그 메스 컴퓨터를 불러다가 곱하기를 해 줄게요 이게 안 보이시겠네 에드가 아니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를 해주시고 한두배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포러스한 구름이 이제 완성이 되죠 어떤가요? 까지 됐어요 됐고 이젠 또 보너스의 보너스가 되겠네요 아까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웃음>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거 그거는 뭐 별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익스테리어 벤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값을 크게 키워주면은 얘가 이렇게 커져요 그다음에 덴스티가 0이어야 되고요 0 네. 그러면 이렇게 없어졌다가 어, 이거를 d e n s 를 인서트 키프레임 1번에다 넣어주고요. 엑스 그 밴도 얘도 한 40이면 사실 안 보일 거예요. 아이고 보이네요. 어, 그게 아니죠. 0자 이거를 인서트 해주고요. 1프레임에다가요. 그 다음에 익스트리어 밴도 인서트를 해줄게요. 키프레임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한 60쯤 가서 d 서티가 1, 휴대월벤이 1이 되면 은네 이렇게 다시 글씨의 모습을 찾을 거예요. 0.1 이렇게 네. 해주고 인서트 키프레임을 해줄게요. 그럼 60프레임에 이제 요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키 눌러서 작동시켜 보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큰 안개가 생겼다가 그 안개들이 가운데에 글씨로 딱 모이는 거죠 근데 얘는 그 GPU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애니메이션 렌더링 할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러나요 네. 아, 원래 댄서티가 2.6이었죠. 네, 이렇게. <웃음> 예, 감사합니다.